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납작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촉촉한 느낌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먹인버프로 두드려줄게요 안 발랐던 코를 발라줄건데요 코 옆부분은 세워서 발라주면 매끈하게 발려요 그리고 이마와 관자놀이도 같이 발라줄게요 퍼프로 똑같이 두드려줍니다 파운데이션으로도 안 가려지는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그 다음 브러쉬에 살살 묻혀서 파우더로 세팅을 해줄게요 오늘은 얼굴의 광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색조 넣을 부분과 턱 부분 그리고 얼굴 외곽도 마무리 해줄게요 전한색과 중간색 섞어서 코 쉐딩을 해줄게요 눈옆 웅푹 들어간 부분과 콧망울과 콧볼 부분 모양 잡아줍니다 가장 진한 색으로 쉐딩을 한번더 해줄게요 입옆 들어간 부분과 콧망울 디테일을 잡아주고요. 코끝 및 비주에도 음영을 넣어 오똑해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입술 및 음영 해줄게요. 브라운 컬러와 붉은기 도는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눈썹 모양을 다듬어주면서 눈썹 색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줄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이제 눈화장을 할거예요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베이지색을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애교살 부분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메인컬러로 자몽색과 대추색 섀도우를 섞어서 발라줄거예요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애교살 반 정도도 같이 발라줄게요. 쉐딩 발랐던 브러쉬로 살짝 풀어줍니다. 로즈골드색 펄 섀도우를 위에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에 살짝 발라줄게요. 눈썹에 발랐던 붉은기 도는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얇게 바르면서 뒤쪽을 막고 아이홀에 연결해줍니다. 앞쪽도 아이홀 따라 발라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브라운 컬러와 붉은기 도는 브라운 섀도우를 섞어서 삼각존을 트여줄게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브라운 펜슬라이너로 속눈썹 가까이 얇게 그리고 앞쪽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뒤쪽과 꼬리는 눈모양에 맞춰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더 깔끔하게 브러쉬 라이너로 정리해줄게요 이때 라인의 길이를 조금 더 빼줄게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가장 진한 브라운으로 스머지를 해줄게요. 스머지 해주면서 길이를 자연스럽게 연장해줄게요. 속눈썹은 자연스럽지만 또렷한 느낌으로 해줍니다. 붉은기 도는 코랄라이너로 밑트임을 해줄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눈 중간부터 살짝 동그랗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대추차 컬러와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섞어서 방금 그린 라인을 스머지해줍니다. 살짝 연한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섀도우로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이지 컬러 펄 섀도우를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 부분도 같이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베이지 컬러에 금펄이 있는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아주 얇게 한번더 펄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일 수 있도록 금색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애교살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콕콕 발라줍니다. 그리고 베이지 펄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뮤트한 로즈빛 벨벳 틴트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손으로 입술 가장자리를 자연스럽게 스머지 해줄게요. 톤 다운된 MLBB 로즈 컬러를 안쪽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마무리로 촉촉한 핑크 코랄 컬러 틴트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방금 썼던 틴트를 볼에도 발라줄게요 자연스러운 뮤트 핑크 컬러 블러셔를 위에 살짝 더 얹어줄게요. 자연스러운 광을 위해 액체 타입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콧대와 콧망울, 입술산에 발라줄게요. 아까 까먹고 외곽 음영을 안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쉐딩을 해주고 끝낼게요. 이마 쉐딩까지 마무리해주면 메이크업 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